안녕하세요 아이엔 톨 입니다 오늘은 절단석 제 3편 절단석 코드 읽기 실전 편입니다 제가 1편에 보여드렸던 어, 보쉬 월트 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볼 거고요 다음주는 이제 티롤리나 페어드 가지고 읽어 보겠습니다 단식의 방향으로 읽어 볼게요 일단 보쉬 로고 있고요 9시 방향에 보면 rpm 14600 나와 있죠 3시 방향에 볼까요 80m per sec 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빨간 줄로 쫙 그어져 있죠 요건 80m per sec 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잘 표기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사실 요거 한번 m per sec을 rpm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엔드 메모 홈페이지에 가면 계산기가 있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둘게요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radius 반지름 4인치 요 직경이 지금 여기는 105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은 52.5 그 다음에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바꿨고 그 다음에 미터퍼셋은 80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4,551이 나오네요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제가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어떤 4인치 절단석에는 RPM이 2만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정도는 알아야 그럴건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밑에 픽토그램이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건 설명서 읽으시라 이건 앵글그라인더에 사용하라는 뜻이군요 그 다음에 금지표시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측면에서 사용하지 마라 라고 대부분 많이 해석하시던데요 이것도 맞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연마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라인딩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즉 연마용 근데 이걸 금지하면 연마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사진 보시죠 이 사진에서 not sure for grind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아오마 홈페이지입니다 절단석 관련 비영리 재단인데요 여기서 아이콘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 말이 있네요 제조사에 상관없이 북미의 표준으로 쓰이기 위해 만들었다 여기 보면 no side grinding cutting on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마용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파손되어 있으면 쓰지 말라 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6시 방향에는 EN 124132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 편에 기억하라고 언급했었죠 절단석 유럽 안전 기준입니다 안전 관련 픽토그램이 있네요 4시 방향 쯤에 안전고글 귀마개 장갑 마스크를 끼고 하라네요 그리고 그 위에 A60 tbf 이제 해석되시죠 알루미늄 악시드 60방 경도는 t 본드는 bf 라는 뜻 조금 추가 해설 하자면요 알루미늄 악시드는 터프하고 덩어리에 쓰기 모양을 띠고요 탄소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자를 때 재료로 주로 씁니다 그리고 60방 숫자가 클수록 입자가 곱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 하겠습니다 핵심은 똑같은 면적을 몇 등분 하느냐 입니다 즉 60방은 면적을 60칸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즉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한 칸당 들어갈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여기 사진을 보시죠 30칸으로 나눈 거랑 108칸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30칸에 있는 게 입자 크기가 108칸보다 당연히 더 크죠 입자가 큰게 절삭력이 더 높지만 절단면이 더 거친 겁니다 그리고 BF 본드 이거 제가 제조기간으로부터 3년 후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했죠 다시 밑을 내려오죠 0104 0710 이렇게 분기표시 2018 19 20 21 이렇게 연도가 표시되어 있네요 01 2021에 체크되어 있고요즉 2018년 1분기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뒤에 볼까요 2018년 2월 즉 1분기 표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 위에 105파이 곱하기 1 곱하기 1 6 m m 되어 있네요 105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경이 1 0 5라뜻 흔히 말하는 4인치죠 1 요거는 두께 16 요거는 안에 내경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보쉬에서철즉 메탈용으로 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디올트 절단석 이제부터는 앞에서 보시 안나온 것들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맥스 rpm 12250그 다음에 맥스 80mps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건 5인치 입니다 어, 직경 125를 1로 나누니까 62.5 요거 또 미터퍼셋은 똑같이 80 계산해보니 12223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건 커팅용입니다 즉 절단용을 뜻하는 거죠 여기 있는 픽토그램을 다 읽으면 파손된 거는 쓰지 말고 그라인딩 즉 연마용은 아니며 커팅 즉 절단용으로 써라 라는 말이 됩니다 아이낙스 이건 스뎅입니다 스테인레스를 아이낙스로 표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철, 염소, 유황 이것이 0.1% 이하로 들어가 있다는 말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주 티롤리 절단석 해석할 때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